성공한 사람들의 그 행동은 요 일반 사람들과는 틀립니다. 행동에 확신에 차 있고요. 자신감도 있으며 이 언어와 눈동자가 다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옷잘 입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는 이렇다고 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얼굴과 피부와 옷을 잘 입는 데만 치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옷을 잘 입었다고 해도 우리의 그 자세가 좋지 않다면 안타깝게도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등을 곱게 펴고 시선을 정면을 향한 자세가 반듯한 자세이며 이러한 자세와 태도는요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눌 때 호감을 갖게 하고요 좋은 인상을 또한 주며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해서 경청하고 듣고 있다는 느낌을 줘서요 우리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그 행동은요 일반 사람들과는 틀립니다 행동에 확신에 차 있고요 자신감도 있으며 이 언어와 눈동자가 다릅니다 이 올림픽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그 마지막 행동을 보면요 이두 팔을 아주 높이 들고 환호를 지릅니다 그러나 초조하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요 몸을 움츠리고 손을 높이 들지를 못합니다 이 면접을 볼때 우리들의 자세를 보면요 초조해 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핸드폰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면접관들은요 우리들의 학벌이나 경험을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풍겨나는 자신감과 열정을 먼저 봅니다 이 또한 걷는 사람들의 그 자세도 중요합니다 가슴을 열고요 당당하게 걷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자세가 한쪽으로 좀 기울어져서 흔들거리면서 걷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보기가 좋을까요? 서 있는 자세도 마찬가지인데요. 몸을 꼿꼿이 세운 사람들도 있고요. 구부정한 자세로 서 있는 사람들도 있으며 다른 사람과 서 있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도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그 다른 나라의 그 영부인들과 나란히 서 있는 폭리 위안을 한번 보세요. 다른 나라 그 영부인들이 이서 있는 모습과 많이 틀리죠? 아무리 아름답게 옷을 입었다고 해도 서 있는 모습이 구부정하거나 좋지 않다면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점을 유념하셔서요. 서 있을 때나 걸어갈 때도 당당한 모습으로 포즈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의 눈동자를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영부인 제클린 케네디는요. 지적인 외모와 기품과 풍부한 지식 또한 재치있는 태도와 뛰어난 패션 스타일로 사랑을 받았으며 그녀는 걸을 때도 주위 사방을 둘러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며 걸었으며 온전히 집중해서 경청하고 듣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에이미 커디 교수는요. 파워 포징, 기법으로 자세의 중요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가슴을 내밀고 양손을 허리에 올리는 원더우먼 자세로 2분간 취했더니 아주 중요한 면접이나 발표 시이 자신감을 갖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여자분은 요 카르멘 델로레파스라고 하는데요 90세 의 나이에 세계 최장수 미국의 모델이자 배우입니다 15세 나이에 모델을 시작하여 이제까지 패션 모델로 아주 활약 중이고요. 세번째 분은 요 베네수엘라 패션 디자이너 캐롤리나 헤레라인데요. 타고난 배경과 엄격한 교육을 받은 라틴계의 패션계의 영분이라고도 하는데요. 마흔이 넘은 나이에 패션계에 입문해서 아주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온 디자이너입니다. 이분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저희가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행동을 한 사람들은요 힘과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원더우먼처럼 그러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올해 우리도 자신감과 용기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